스노클링 도중 익사였다면 포말은 목격되었으나 폐에서 플랑크톤, 흙, 모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질환 기왕력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 5.135.76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2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제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상해사망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우연성이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우연성, 사망 간의 인관계는 과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보고서의 사망추정원인 란에는 익사, 부상 발생 방식에는 사망자는 바다에서 스노클링 중이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에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꾸준히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았기도 한점 부검 후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을 고혈압성 심장질환이라고 기재된 점 부검 소견을 보면 신비대 소견을 확인되고 관상동맥 석혈화로 인한 최대 30%의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검인은 익사라고 할 경우 폐를 절개하여 눌러보면 거품 섞인 액체가 흘러나오며 모래, 흙, 말, 플라크톤이 관찰될 수 있다고 하나 이러한 기재가 없는 점 진료기록 감정위에 따르면 일차적인 사인을 익사에 의한 호흡기 손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단한 점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장소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수중이어서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질병이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된 것이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모든 사정을 두루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왕인이 상해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